자 이전 영상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녹화를 했어요.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런건 얘기 들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에 대한 언급들을 할거예요자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쵸? 아니면 스킵 버튼 눌러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부터 필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하게 볼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중에 이런 크레바스죠 크레바스 쪽은 그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빠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염두에 둡시다 됐어 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죠. 여기는 그 자원들이 있죠. 이런 걸 한번 채집을 해 볼게요. 그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설베이라고 되어 있죠. 조사입니다. 이거 한번 진행해 봅시다. 단축키로는 V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대로 그 여유력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조사를 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뭐 진행하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스킵을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빨간색이 레드 아피트라고 중요한 자원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리소스는 파란색의 미네랄하고 어, 초록색의 아이스로프가 존재하는데 이비율을 보고 자원을 추출하는 게 좋으면 위에 걸 선택하고 아니면 아티팩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아티팩트를 추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에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위를 선택하고요. 여기는 미네랄을 2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영토를 인플루언스를 이용해서 획득을 한 다음에 자 3개의 레드 아티팩트 있죠. 이걸로 추출하도록 할게요. 비율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위에 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선택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많이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남는 인력들 가지고 계속 조사를 보내길. 음. 자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HQ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스토리지 컨테이너 저장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저장고를 좀큰걸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라지가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위주로 건설하는 걸로 할게요. 물론 그만큼 자원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니다자 이거를 지워주면 행복해질거예요 됐죠? 멋지네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쓰레기 랩세터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보관하는 그 임시 쓰레기통입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소각을 시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할 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 전까지는 어디다, 그 어디다가 보관을 시켜두긴 해야 돼요. 일단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 또 여유 인네들이 지금 6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탐색을 보내 놓을게요. 자 V버튼을 눌러서 탐사를 보냅시다. 자 이렇게 보내 놓을게요. 자, 그럴 동안 괜찮은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 걸 선택하는 게 맞겠죠. 미네랄 고작 다섯 개를 얻기 위해서 야 아텍 팩트를 포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래 걸 선택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가 더 좋기 때문에 자, 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 애매하죠? 근데 초록색이 그 건물 확장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그런 에드온 관련된 건물들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으면 위에 걸 선택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시다. 여기는 음, 비율이 안 좋죠? 아티팩트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시다. 자 어디보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그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제세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연료로 만드는 기체거든요. 근데 이게 100% 확률로 계속 생성이 된다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기체 수집 건물 그 기체를 연료로 전환하는 건물은 이쪽에다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여기를 구입할 수 있나요? 아마 거리가 안될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팩토리라고 보조건물이 있어요 이쪽에다 지어두도록 할게요 일단 짓고 나서 어..여기는 그 요청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체가 계속 생성되다 보니까 연료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 그 수행하기에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남는 애들 있으면 또 계속 어, 철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이 어, 예, 아직 조사를 안했네요. 일단 조사를 시켜봅시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됐어. 자 이런 것도 다 조사 보내놓고 애들이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완성이 됐죠. 자 이쪽에다가 건물을 지읍시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라지를 지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자원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라지 퓨어 탱크 있죠. 이것도 짓고 그 다음에 작은 탱크도 여기 야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을게요. 딱이 정도로 선택을 할게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 연료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만들어주시고, 저희는 좀 다른 걸 하고, 여기는, 그, 퓨얼에 관련된 그 모듈, 건물들만 지을 거니까, 이렇게 퓨얼이라고, 이, 팩토리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됐죠? 이제 아래 있는 게 창고 게이지에요. 이게 조만간 찰 거예요. 다 완성되면, 어, 차지겠죠? 됐어 자그 다음에는 에너지 제너레이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요 에너지 제너레이터를 일단은 헤드쿼터 주변에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죠 일단 어디 배치를 한번 봅시다나 이런 데는 나중에 마인을 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하면 그 공기 오염도나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쪽에다가 거주지역을 짓는 건 부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공간은 여기다 만들 거고요 그러면 전력 라인은 이쪽에다 구성하는 게 맞겠죠 자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팩토리 하나 더 짓구나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외부 모듈 건물은 기본적으로 이 녹색 아이소토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미리미리 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아 이건 좀 애매하다 다른 거 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위에 걸 선택하는 게 맞죠. 아티팩트도 없고요. 됐어됐어 추출이 완료됐고 여기다가 대형 전기 모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M이라고 있죠? 아니요. AD라고 있죠? 미네랄을 열심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일 여기는 플랜트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랜트 됐어. 자, 이거 괜찮은 데가 있나라도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래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아이가 7명이나 되죠 자, 이런 애들 계속 탐사를 보낼게요 여기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쪽은 탐사되니 안 되죠 거리가 안다서 됐어요 지금 맵 자체가 높은 자원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헤어 3레벨짜리 건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해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너레이터는 큰걸짓도 할게요. L이라고 있어요. 라지입니다. 이걸 짓고, 그 다음에 분명히 릴레이라고 그 안텐, 내부 무선 안테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 간에 전력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브릿지도 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이 브릿지가 있어야지 나중에 제가 짓는 에너지 파일런을 통해서 뭐, 전기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전기가 생성되기만 하지 그냥 저장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터리도 음, 높은 레벨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전기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자 여기는 위에 거를 추출하고 괜찮은데가 없네요 지금 쓰레기가 좀 많이 쌓이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저것도 수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연구 준비가 안되있기 때문에 좀더저장고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디 보자 여기는 조사 다 됐고 이쪽은 안되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조사를 내립시다 자 이렇게 잘 내릴게요. 자, 조사가 가능한 범위는 이쪽에 보시면 커맨드 에어리 d a 라고 있어요. 이게 스캔 범위거든요. 이 안에 해당이 되면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 스캔 범위 같은 경우는 헤드커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만큼 범위가 늘, 늘, 그, 늘어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됐고 자그 다음에는 거주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주공간 어디가 좋을까요? 그 전에 파일럿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래걸 선택하는게 맞는 것 같죠? 고작 미네랄 다섯 개를 얻기 위해서 포인트를 얻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궁금한게 있을거예요 레드 아티팩츠를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하냐? 바로 이렇게 신규 건물 해금한테 사용이 됩니다. 일단 다섯 개 이상 모였으니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뭐 케이스가 여러가지인데 그거는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에너지 파일러을지을거 이게 뭐냐 그이 플랜트 안에 지었던 에너지 브릿지를 통해서 전기를 연결시켜주는 외부 무선 와이파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릴레이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 밖에는 헬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신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센트로부터 전기를 이어받아서 이 내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생존 건물을 빌리지를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백토리 하나만 들게요. 지금 해야될게 뭐냐면 거주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걸 동안 또 채굴을 합시다. 괜찮은 데 찾아야죠. 음, 자 이런 거는 채굴이 가능하지. 쓰레기가 좀 많이 쌓이긴 한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저장고를 여러 개 만들면 될 거야. 자 어디다 만드는게 좋을까 여기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일단 두개 만들어 놓을게요 자 됐어요 완성이 됐죠 그럼 이쪽은 이름을 하우스라고 지을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그 자원, 전기 자원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릴레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게 내부 와이파이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음. 그래, 일단 이렇게 질게요. 이렇게 짓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를 연결합시다. 그러나 한 후에, 헤비테트 네, 포트라고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이 외부 테두리 죠 테두리도 이동이 가능한 루트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된다 자,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됐죠? 자, 이게 연결되는 순간, 전기를 전달받아서 이쪽에 전기를 제공할 겁니다. 이러면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음, 자원이 모자라죠 그래서 일단 자원을 좀 캐도록 할게요. 자 이런데도 좀 비워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곱 개보다는세개 레드 아티팩트가 나을것 같으니까 아래거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엠플런스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을 때마다, 클램을 해서, 배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주 공간이 네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쯤, 그, 시민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어,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느냐. 이거는 스페이스포트라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건물 있죠. 여기를, 자, 이렇게 해금시켜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면 된다 이런 거 있죠. 음, 여기 자원도 괜찮고, 이거를 하는 게 괜찮겠네요. 3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미네랄 7개, 아이소도크 하나씩, 그리고, 앰플런스는 4개를 쓰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스탑. 여기에 음 거주 공간을 좀만 더 늘립시다. 이간식으로좀 지을게요. 자, 계속 10초 남았으니까 이거 먼저 진행을 하고 이거는 다음 기회 에 노립시다 어, 좋은 기회가 나올거예요 그래서 4명이 도착했어요 됐어 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회를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일단 2천을 투자해 가지고 기능을 해금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인플루언스 있죠 이거 가지고 자원을 사거나 반납을 해 가지고 이런 저런 지원을 받으시면 될 거야 일단 돈이 좀모자르니까 돈을 좀 확보할게요. 이렇게 해두답니다. 다시 돈이 회복이 되죠. 이것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있을까요? 자 한번 뭐 봅시다. 음. 지금 인플루언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장이 불가능하죠. 이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음. 그리고 만약에 전기 제공을 그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돼요. 지금 아이스토크가 9개나 들어가죠. 합시다. 한 칸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얘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된다. 이 헤드쿼터 됐어. 자 컨버전 캡슐이라고 있어. 요 이게 뭐냐? 시민들을 일꾼으로 변환시키는 거야 이것도 뭔가 재료가 들어가긴 한데,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오늘 좀 캡시다. 이쪽 캐는게 괜찮을 것 같죠? 자, 위에를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자원이 찼다니까 안쪽에다 그 거대한 컨테이 그스토리지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지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고요. 미리미리 지을게요. 음 좋네요 자, 한동안 그 저장고 가지고 고통스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땅을 팔게요 땅을 파면 보답을 받겠지 자 이런데도 음 인플루언스가 없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그 위에 선택하고 여기는 아래 선택하고 이쪽은 위를 선택하는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인플루언스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고 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중간중간에 자원만 데려다 온 애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괜찮죠? 그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이? 됐어 자원도 가져오고 4명도 합류하고 좋네요 자그 다음에 음 팩토리 하나 만듭시다. 팩토리 하나만 만들게요.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쪽에다 지어볼게요 이쪽에다. 여기다가 하나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 전기가 안 닿는구나. 이런 음 전기가 안 닿는다니 좀 슬프네요. 아래쪽에다 거주 공간을 만든다고 치면 어, 이쪽 라인에다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전기는 여기다 설치를 합시다. 그럼 얘는 어, 그냥 생산시설 관련된 그런 건물들만 여기 쪽에다 집어넣을게요. 자좀 기다립시다. 자 올라가죠? 기다리고요. 그 인플루언스가 거의 다 찼으니까 또 확인을 해 가지고 배금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죠. 오이 됐어. 자 나중에 프로세서 이야기가 나올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세스를 어디다 질지 좀 고민해봅시다. 이프로세스는 상위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일단 이쪽에다 지어놓고요그 다음에 음... 여기는 작은 안테나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도 될것 같긴 해요 여기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짓고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 되고요 아 그전에 에너지 브릿지를 일단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호잇 그 다음에 모듈을 붙여야 돼요 모듈을 붙여야 되는데 나중에 미네랄 관련된 거거나 얘는 너무 크다 음. 일단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도 릴레이 작은 거를 좀 지어 놓을게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웃풋하고 인플로일 거예요 자, 아웃풋고아웃은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그리고 남는 공간 쪽에다가 자, 컨버전 캡슐 이 한거지 여게요 지금 자리가 아래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음, 지을만한 공간이 좀 애매하다 여기다 을게요 여기다 지겠습니다 여기다 저 놓고 이렇게 남는 공간도 있죠 이런 공간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도움이 되긴해요 이렇게 해놓읍시다 얘들 전기가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워놔도 상관이 없어요 됐고 자 여기서 사람을 일꾼으로 변환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좀 기다립시다 자 변환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단 쪽에서 먼저 좀 작업을 합시다 자 클랜트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음.. 아니야 지금 배터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로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한데 아니다 그냥 지읍시다 이렇게 짚고 이 아래쪽에다가 배터리를 좀만 더지을게요자 이렇게 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자 여기 있는 거 우선순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겠죠. 자 빨리 만들어주시고 자 다시 전력이 회복이 될 거예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또 저장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팩토리로 넘어가서 이쪽에 이 있죠? 이쪽? 자 일단 전기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지금 남아 있는 게엠플로인 모드라고 얘도 3개짜리라서 좀 머리 아프긴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하긴 합니다. 어? 음. 자 이렇게 짓고 그러면 아래쪽이 문제구나 이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원래 이쪽에다가 그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제가 틀린 것 같아 틀렸어 자 어찌 됐건 일단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그 아래쪽에다가 에너지 릿지하고 그냥 릴레이 스몰 스몰을 지을게요. 그냥 현저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음, 그래 전기 제공할 거야. 전기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좀 압축을 시킬게요. 쓰레기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 웨스트 모듈을 지으면 쓰레기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식도 어, 설치를 해놓을게요. 자, 좀만 기다리고 됐어요. 자, 이미 고급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높은 자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1레벨이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2레벨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벌써 만들라 하자 이거는 좀 무리인데 일단 프로세서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건물 하나 더집시다 여기서 층을 올리는 것보다 옆에다 하나 짓고연결시킨게더 싸게 먹혀요. 그래서 팩토리 하나는 옆에다 짓고이 두개를 연결시킬게요. 방향 아 방향 틀렸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그럴 동안 지금 인플루언스가 많이 찼기 때문에 또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거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그냥 할게요 그래 그래 자 두개 커넥트가 가능하죠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더 면적을 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뭔가 공간이 좀더 생겼죠. 내부는 조금 있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이 과중에 쓰레기가 또 가득 찼죠. 쓰레기 공간을 좀 만들어 줍시다. 일단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음. 됐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들로 메꾼 다음에 그 안에는, 그 직접 다가가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탱크류나 그런 거를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죠? 자,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3레벨. 자이레벨프로세스를 만들면 되겠죠 이 아이를 어, 음, 어떻게 설치하는게 좋을까 자 이번엔 잘 설치를 할게요 자 이쪽에다 지을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짓고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릴레이를 좀큰 거를 설치할게요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먼저 모듈을 연결하고 나서 판단할게요 일단 미네랄 연결하고 아웃풋 연결하고 아웃풋은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이쪽에다가 스몰 릴레이는 만들어도 되겠다. 아니면 큰거지어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연결 되겠죠. 그럴 것 같아. 자 한번 해봅시다. 호잇! 여유있을 때 웨이스트 모듈을 여기다 꽂아주면 될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엠플로이 모듈도 같이 지어주고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자 뭐뭐 지었죠? 자 미네랄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엠플로이 그리고 이제 아이스토프까지 지으면 완벽하겠네요. 그래. 마지막 하나까지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완벽하네요. 장군이잖아, 음. 장군. 장군이 나왔다는 거는 어, 설마 전투 준비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빨리 자원들이 최대한 좀 추출할게요. 자, 디펜드 트렛 디펜스 포렛이라고돼있죠 어디 한번 봅시다. 와, 왜 이렇게 싸 이거? 자, 자원이 자 400개나 들어가죠 일단은 짓긴 해야 되긴 한데 자원이 어,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은 좀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데 자, 클레임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자원들좀 캐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자원이 많이 필요할 줄 몰랐네요. 예전에, 아니랬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전기를 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제너레이터 두개 있죠? 그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짓고. 이쪽 라인에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주고. 됐어. 여기는 이층을 올리던가 아니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층을 연결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마 같은 층 연결하는 게 싸게 먹힐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팩토리를 연결합시다. 그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아. 그건 난 후에 둘이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건설이 다 끝나갑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잠깐 동안 전기가 좀 끊기긴 할 거예요 그래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연료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 이유는 알 거예요 지금 발전소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더 지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페브리 케이터를 라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몰 탱크를 이렇게 짓고 이 옆에다가는 라지탱크를 한 두개정도 더 지을거에요. 이건 없애야죠. 자 이런식으로 지읍시다 됐어요. 자 이런거 우선순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 됐구나. 그래 여기도 먼저 지어주겠지 됐어요. 자, 제 플랜트 쪽은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공사가 끝난 것 같고. 엄청 넓어졌죠? 나중에 이쪽에다가 발전소를 좀 여러 개더 지으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쓰레기통이 또 가득 찼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해요. 탱크 같은 경우는 원격에서도 적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꿔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큰 연료 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쪽 끝자락에다가 그 쓰레기통을 담아서 음, 밀봉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터렛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방어 범위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쪽에 건물 이 있잖아요. 그쵸?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이 에, 아니야 고민이죠.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짓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지어 볼게요. 일단 터에까지만 짓고 방어를 어, 마무리 지은 다음에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커버가 안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죠. 자, 3레벨 미네랄 16개로 충분하죠. 이게 압축이 되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원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 넣어놓고 이렇게 됐어요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멋지네요 그쵸? 아 예. 이거까지 만들라고 지금 어질만한 여력이 없는데 이번엔 아이스토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가 모조리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만들어야 돼요 자 좀만 더 만듭시다 이거만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배터리를 좀 지을까요? 여기다가 두 개를 지을게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만 해 놓고 마무리 지을게요. 으.. 전기 나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프라이트를 올립시다. 자 얘들아 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재료들 가져오나요? 아 여기도 하고 있었구나. 좀만 기다리죠. 이렇게 돈을 초반부터 많이 쓰는게 좀 쉽지는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시킨대로 합시다. 자, 여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됐어. 요 그래봤자, 음, 마이너스 15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마 전력을 공유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더지시다 에라이, 진짜. 너무 비싸구만, 이거. 자, 릴레이. 라지를 하나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브릿지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발전소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또 전기가 아니 연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패브리케이터를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이해했죠? 자 이런식으로 지으면 되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탱크 작은거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거 우선순위 올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플랜트로 가볼게요. 플랜트로 간 다음에 음 전기 남아 돌죠. 이러면 됐어요. 됐고 전기가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됐고. 자,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저, 미리 배터리를 좀 많이 지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짓고. 한이 정도면 되겠죠. 됐어. 자, 다음 시간에는 그, 함선을 제작하는 그런 항구나 그런 걸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튜토리얼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